아니 그림 좀 아나? 이 교양 있는 여자라면 이 그림! 이 그림 좀이 봐야 되는 거 아이가? 네가 말하는 그림이 혹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본다는... 고돌이 이런 그림인가? 내 물어본 내가 잘못이다. 옛날에는 이 그림이 재벌가드. 이 상류층 이런 사람들만 이 재테크를 했다 하면은 요새는 이 일반인들도 이 재테크를 하면서 아주 유명해졌단 말이지. 아 진짜? 어 그럼 네. 이제부터 그림에 관심 좀 가져야겠네. 아 그림 공부하려면 먼저 영화부터 음. 가야겠다.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값!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까지 거래된 작품들 중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금액에 사고 팔린 작품은 어느 화가의 작품일지 지금부터 함께 아보시죠. 보시죠. 빛의 화가 루누아르의 유명한 작품 물란드 갈레트의 무도회. 1990년 소더비 경매에서 일본의 제지업자 료에이사이토에게 7,8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파리인들의 일상을 담은 풍속화인데요. 사실적 화풍이 한층 도드라져 보이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 중에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9위를 차지한 작품은 클로드 모네의 유명한 작품 수련입니다. 2008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명의 여성에게 8,040만 달러로 낙찰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당시 추정가보다 두배 높은 가격에 낙찰되어 모네 작품 중에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수련은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인 모네의 생애 마지막 연장입니다. 파리는 빈세트 방고우의 가셰 박사의 초상입니다. 1990년 5월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경매 시작 3분 만에 8,250만 달러에 낙찰되어 큰 화제가 되었죠. 가셰 박사의 초상은 고흐가 자살하기 전에 남긴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원래는 이 그림의 가격이 고작 58달러였다고 합니다.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 프란시스 베이컨의 루시안 프로이드 습장 3.27위! 2008년 소더비 경매에서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 비치에게 8,630만 달러로 낙찰 되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가장 중요한 화가 중한 명으로 평가되는 베이컨! 그는 20세기의 끔찍스러운 공포를 가장 잘 포착한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6위는 구스타프 클린트의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투입니다 2006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개인 컬렉터에게 8,79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나치 점령이 끝난 뒤 아델레 부인의 유언에 따라 작품은 오스트리아 정부에게 기증되었는데요. 페르난도 블로우 바우어가 이 작품을 조카인 마리아 알트만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을 했죠. 그녀는 8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클린트의 그림을 모두 반환받게 됩니다. 이런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 우먼인 골드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림에 대해 잘 모르는 저도 클린트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걸 응. 클린트에 대해서는 알거든요. 영화라는 게 나처럼 그림에 대해서 잘 몰라도 사람들을 뭉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앞으로도 이 소개될 더 비싼 명화들, 이 가격을 떠나서 빨리 그 모습을 보고 싶네요. 5위는 도라마르의 초상입니다. 1941년 스페인 내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절에 만난 피카소의 다섯 번째 연인 도라마르를 그린 작품으로 2006년 3월 소더비 경매에서 9,520만 달러에 낙찰 되었습니다. 3위는 1905년에 그린 파이프를 든 소년입니다. 이 작품은 2004년 소더비 경매에서 신문사 재벌인 존 에이 휘트너가 1억 416만 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의 작품들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위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아델레 블로우 바오의 초상입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해당하는 이 작품은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1억 3 5 0 0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작품 속 주인공은 빈의 부유한 은행가 모리치의 딸 아델레 글로우 바우어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의 초상화를 반드시 빈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였던 클림트에게 의뢰를 했죠. 2위는 윌랜드 쿠닝의 여인 3. 2006년 11월 1억 3 750만 달러에 거래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현재 소유자는 유명 해지펀드 매니저 스티븐 코엔. 억소리나는 어? 눈값을 자랑하는 명화 중의 명화! 대망의 1위는! 대망의 1위는 잭슨 폴록의 넘버 5입니다. 이 작품은 지난 2006년 멕시코 금융업자 데이비드 마르티네즈에게 무려 1억 4천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미술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던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는 1947년 공업용 페인트를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을 창안해 하루에 침해 유명해졌습니다. 이 기법으로 그린 그림은 구체적인 형상이없고 마치 실타래가 엉켜있는 듯한 물감 자국만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이 명화 외에 이 거래 시장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대작들은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겠죠. 그림의 가치를 거래 가격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아, 명화에 입덕해볼까? 그냥 마음이... 마구마구 속고 있습니다 아 그러지 마요 또 다음 소개 되는 랭킹 보면 또 기가 팔랑팔랑해가지고 또그 빠질 거잖아 정당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랭킹을 한번 기다려 볼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이 코다쿠의 랭킹은 계속됩니다 어주 그때까지 쓸덕가쌍 이거 뭔데? 이거 메가블록이 코코코코코코로콕 진짜 이거 이거 콕 진정 진정 진정 이거 조금만 진정하고 자 여러분 페이스북 짤TV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열렬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메가블럭 콜 오브 듀티를 드립니다 진짜? 네이 댓글만 달면 준다고 내, 달면 달면 나도 같이 가자 오 카우